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유튜와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성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롱이 장하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디션이 나오 오디션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영실 게임이 나온다는 거를 음. 트위터를 통해서 봤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한참 관심을 갖다가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친한 지인들과 주변 트위터 소식을 통해서 보컬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보자마자 그냥 음. 뒤안 돌아보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못 받고. 그렇죠. <웃음> 그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네요. 음. 하영님은 아, 저는 저도 비슷한데요. 그 트위터에 이제 이영실 보컬 모집한다는 그쵸, 그쵸. 그 글이 RT가 돼서 그쵸.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다가 이제 좀 바쁘고 하니까 그쵸. 입고 있었는데 그게 한번더 들어왔어요 어쩌다가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 이거 지금 받고 있는, 어, 지금 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입고 있었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컴퓨터 켜가지고 막 메일을 보내갖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웃음> 일단 주제가를 처음 불러보기 전에 이제 가사를 봤잖아요 그 가사를 받고 이제 노래를 봤는데 노래를 먼저 처음에는 들었을 때 처음에 노래를 들으면 이 멜로디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가사에 집중하잖아요 음, 멜로디를 처음 들었을 때그 에너지나 그거를 이제 제가 제 스타일대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에 음. 순간 덜컥하고서 어,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사를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싹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여름 가사를 보시면은 일단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쓱 들으시면은 그냥 이 형씨를 그냥 다 보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진짜, 진짜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정말. 좋아요 싹가능입니다 정말로 진짜. 진짜.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가서 불러봤을 때그 에너지를 제 스타일대로 해석을 하면서 불러보면서 이제 아예 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음. 그런 확신이 딱 들었었어요. 그런 어떠셨나요? 곡 <웃음> <거> 주인을 만나 버리셨어요. <웃음> <웃음> 저는 어, 저는 저는 처음에 이제 이제 듣고 듣기도 하고 불러도 봤는데 이게 가사가 방금 희진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머리를 깨요. 진짜... 가능을 해요. 이게 진짜로. 진짜로 가사가 진짜 그 명대사들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대사... 그 대사들... 그 대사들. 그거들. 그것들이 막다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잘 우와. 이렇게 무슨 테트리스 딱 맞춰서 뺑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잘들어가 있는데... 하 정말... 정말 말로 이걸 할 수, 아, 이게 너무 좋 이용실 한 그릇 이미 국밥보다 더 따뜻하게. 네, 끈적했다, 진짜 국밥 진짜로. 왜 먹습니까? 아, 이거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거 너무 좋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냥 그, 님들이 아는 그 대사들. 여러분이 아는 그, 그, 그 장면들. 그, 막 거의 뭐, 진짜 막 이렇게 컷신처럼 막 노래 듣고 있으면 가사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샥샥 지 나가요. 막 애들 얼굴 막다지 나가요. 막 노래 분위기 도 u n g chick, chuck, chuck, 아니에요 진짜 장난하냐. 진짜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로 어 너무 너무 h u c k chuck, chuck, c 캐 u c k 를 h u c k chuck, chuck, chuck, chuck, chuck, c h u 정 k 아, 영정님. 영정님의 야망, 파워, 착장, 스타일, 과거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와 진짜 마지막에 그 진짜 머리 깨져 보면은아 네. 아, 저는 오늘, 네. 네 저는 원래는 아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근데 이영실이 최혜캐 한명딱 뽑으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어려워요. 게. 캐릭터들이 진짜 뭐, 너무 진짜,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진짜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좋고 아, 악당도 얘는 뭐, 못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래서 사실은 좋고 사실은 착한 애였어! 그래, 이런거 사실은 다 사연이 있었고 거구절절 아이고 막이러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아, 저는 처음에는 다나 님이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걸크러쉬라는 게 진짜. 있죠. 쳤죠 네, 진짜, 와, 제 맘을 뿌셔놓으셨다. 그 눈매로 네. 사람을 보면은, 저 진짜 그냥 무릎 꿇어, 진짜. 저 와. 진짜 무릎 박살 났습니다, 이미, 와장창. 근데, 보다가, 그, 은비단하고, 레이디하고, 세월하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좋아, 철 가자. 너무 좋아. 너무 <웃음> 좋아. 진짜, 너무 그, 그때 진짜 완전 폭발 했어요, 진짜. 눈럴단 없어요. 어떡너 진짜. 와. 와 진짜. 너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 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주접 빼면 오타쿠가 아니죠? 그쵸, 그쵸. 난 보통의 삶이라는 거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음. 노래가 진짜 너무 열정적이고 진짜 에너지 넘치는 노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웃음> 아니, 진짜. <웃음> 아 진짜 그래서 막 목은 건조한데 노래는 소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내, 내 나에게 나, 나를 믿고 <웃음> 그냥 믿고 모든 걸 맡긴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치. 나에게 배팅한다. 아, 나를 믿는다. 그지 그러고서는 그냥 훅 들어가서 훅 나왔어요. <웃음> <웃음> 모자 괜찮아요. <웃음>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 모자 <웃음> 모자가 탈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올 아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아닌. 아니란다. <웃음> 머리 살짝. 됐습니다. 됐죠. 저는 네. 사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그게 불어나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신경 안 쓰려고 하는 크게 크게 막 그러니까 아예 거의 막 엄청 막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왔어요 연습만 그냥 열심히 하고 <웃음> 오늘 그냥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건지 그냥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는 것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 해피 망상 어 대뇌 해로를 돌리다가 그쵸, 그쵸. 그래서 딱 왔는데. 실전인 거예요. <웃음> 딱 왔는데 여기는 그, 이, 앉아 계시고, 네네 그쵸?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 게임, 게임 개발 관련 분들 막 여기 앉아 계시고 어. 찐인 거예요 이거는. 어, 어, 어, 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그 그 저도 저도 그냥 그 나를 믿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여기서 막 생각 오래 하면은 더리 네. 터져요 진짜. 사실 오타쿠 분들이면은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막 부적 그런 게꼭한 개씩 있어요. 막뭐 체액 관련 굿즈라든지막 아니면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 반지라든지 이런 그치 거, 그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막 아침에 막 준비를 하면서 <웃음> 막 이런 걸 끼고 막 위안을 삼아요. 아 체액 가호를 받고 있다. 되겠지, 되겠지. 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진짜 저기 녹음실, 저기 녹음실이 있거든요. 녹음실에 들어가면은 그냥. 없어요. 어, 어, <웃음> 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웃음> 저밖에 없어요. 헤드셋 키면 목소리 들리니까. <웃음> 네네, 진짜 현, 현실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믿고 그냥 열심히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믿고. 네, 나를 그치. 믿고. 그냥 그런 기분이 되더라고요. 아. 거의 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본선에 올라갔다는 걸 들었을 때 이제 음. 진짜로 진짜 하영님도 그러셨겠지만 진짜로. 음. 다 좋은 얘기들밖에 안 해주죠. 진짜 아, 막, 맞아요. 너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음.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막, 네. 너, 막, 마이셀프 노래 제가 음. 부른 거, 그냥 예전에 막, 그, 영화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막 그거 노래 듣고서는 제 노래 원래 들으시던 분들도 막, 음. 아, 마이셀프 노래 무조건 어울릴 거다, 음. 막 해주고, 음. 막, 뭐, 저랑 같이 음악 해주는 친구들도 다 막, 뭐 진짜 잘할 거다, 막, 그러면서막해주고 그니까, 러 뭐, 막, 정작 막 전화를 받고 막, 막 방송질출하셨어요 아. 소리를 들었을 때 <웃음> 제가요? 막 이런 생각막 머릿속에 그생각밖 끊겼어 내가요? 이러생각 근데 막 그런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니까 아나 아니면 아? 누가 어, 하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막 <웃음> 들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돼요 그러니까, 오지션이라는 거는 그치. 네 맞아요 관종이 아니면 감당할 맞아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합격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막 응원해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좀 뻔뻔하게 나오기로 했어요 네. 맞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아,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뭔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음. 어,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올라갔다데난올라갔는데 뭐, 그렇죠. 여기서 겸손해봤자 맞아. 뭐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렇죠. 웃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희진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주변에도 왜냐면 그거 달빛천사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거 이거, 이런 게 올라가서 그쵸. 이런 이벤트를 하실 거다 그쵸. 그렇게 했으니까 주변에 미리 이제 떡밥을 뿌려놔야겠죠. 제가 그쵸, 또 한약팔이 하거든요. <웃음> 조회수를 보시면 <웃음> 조회수 아시겠지만 시즌, 조회수, 조회수, 시즌,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즌. 제가 약을 그렇게 잘 팔아요 저... 친구들 사이에서 약팔이라고 불리거든요 좀막 <웃음> 이상 <웃음> 아무도 안 먹는 이런 장르 이런 거 갑자기 들고가서아한번잡서보어 볼래요? 아니 아, 잡숴 보는데한딧배기 하실 수 <웃음> 있어요 저도... 이러면서 막 <웃음> <웃음> 이러거든요 막 약팔이 네. 약팔이 아주 도가 터가지고 네. 이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막 주변에서도 희진님처럼아막 진짜 아잘 됐다 뭐어뭐잘할 아, 거다 그치, 막 그런 식으로 격려해주니까 막 되게 기분도 좋고 그쵸. 노래 갖고 이렇게 이렇게 관심 받고 칭찬 받아본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진짜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기는 한데, 뭐 거의 듣보자, 거의 저기 <웃음> 찐, 찐찌 이렇게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거는 되게 많이 <웃음> 봐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셨고 응원도 진짜 많고, 그래서 와. 와, 되게 감동이었고, 주변 반응도 감동이었고. 뭔가 노래 열심히 그쵸. 해서 뭔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맞아요. 그쵸. 뿌듯했어요. 그런 기분이 뿌듯 들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웃음> 이번에 이영실 게임 오프닝 테마를 제가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목 보통의 삶이라는 노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너무 신나가지고 워낙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노래를 들으실 때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진짜 최고의 노래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룡님은또 이번에 아아 아 저는 이제 엔딩 테마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 어 사실 아마추어가 이거를 맡는다고 해서 사실 팬분들 저도 이영실 팬으로서 걱정이 안 되지 않아요 사실 만족한 많죠. <웃음> 정말 팬분 다른 팬분들도 충분히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다른 관계자분들이 이제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이제 노력과 결과물로 그렇죠 네 답변을 보답을 그, 네 거니까. 보답을 보답을 해드리려고 저희도 많이 지금 완전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많은 믿으셨죠. 노력 노력과 사랑과 네. 그 어쨌든 저희도 둘다 이영실 좋아하는 그쵸. 팬이니까 그쵸, 그쵸. 저희들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정말 최고의 맞습니다. 노래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전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몇 명인지 몇 분이신지도 모르겠어요. 네, 진짜 너무 많이 관심을 주시고 네. 너무 많은 격려와 응원을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진짜 덕글을 보면서 막 음. 가끔씩 그럴 때 있었잖아요. 막 하다가 진짜 안 풀리면은 진짜 막무가내로 그 거기 덕글을 막 보면서 아, 응원해 주는 거 보면서 막 <웃음> 기분을 막, 막 힐링도 하고 막 자신감도 다시 되찾고 했었던 걸 했었던 네.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 좋았던 었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응원 보내주셨던 것처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정말 좋은 노래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믿어주셨으면... 기대해주세요 맞습니다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